영업용 택시로 사용되었던 K5 차량인데요 현 차주분께서 자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이야 일반적인 승용 모델과 큰 차이가 없지만 센터 패널 하단에 미터기 설치 공간이 있는 것과 수납 트레이가 없는 점이 실내에서 보이는 큰 차이점 같습니다 교체될 부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수납 트레이이며 두 번째는 플로어 콘솔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 쳐도 플로어 콘솔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요 이유는 잠시 뒤에 나옵니다 기어봉을 탈거 플로어 콘솔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기존 플로어 콘솔을 해체합니다 이 신품 우측이 고품의 모습입니다 승용과 택시 차량이 들어가는 부품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까이서 보면 차이점이 더욱 뚜렷하고요 신품 플로어 콘솔에 관련 부품들을 이식해 탈거의 역순 조립을 하면 작업은 종료입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미터기 자리 때문에 텅 비어있던 공간이 수납공간으로 바뀌었으며 파워 아울렛과 오디오 라인인 USB 단자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